제가 한 적이 있는데, 그 얘기가 나 뭔가 고양이가 그서 그걸 자. 오늘 청렴 얘기부터 업무 얘기까지 제가 욕심이 많아 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, 자, 오늘 어, 제가 말씀드린핵심은 아시겠죠? 예, 고 어, 청렴 관련된 문화, 상담 문화 없애자. 그리고 양심의 선을 지키자. 요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